양자역학 쪽의 질문으로 음. 넘어가서요. 어, 이 측정과 미래 예측간의 관계에 대한 질문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웃음> 이것도 질문이 꽤좀 어지러워서 딱 요약하기 쉽지는 않은데 어, 계속 이제 저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양자역학 공부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상태함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그 그 예측적 알림의 바탕 구도에서 그 초기 상태를 알게 되면 변화의 원리에 따라서 미래에 원하는 음, 어떤 음, 시점의 상태도 알게 되고 음, 과거 어떤 시점도 음, 거의 이리적으로 음, 알게 된다라고 하는 이제 구도를 알고 있는데 음. 양자역학으로 오면 이제 굉장히 헷갈리게 되는 게뭐 그 상태의 함수도 구할 수 있다고 하고 변화의 원도딱 주어져 있다고 하지만 음. 그럼 초기 상태는 어떻게 얻느냐 그 측정을 하면 그 공리사회에 의해서 대상의 상태가 바뀐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초기 상태를 알 수는 있는 것인지 내지는 측정을 하기 함으로써 하기 전까지 것만 우리가 알고 측정한 이후에 또 다른 알림이 되어야 되는 건지 막 이런 혼돈들이 막 아, 생기고 아, 아, 음, 음. 아, 거기서 음. 네, 우선 에, 지금 여기 질문 내용을 보니까 에, 조금 잘못 생각하는 부분들이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대상이 있느냐, 대상 자체가 존재하느냐와 대상의 어, 이 어디에 있느냐, 위치가 어디냐, 이 둘을 헷갈리는 것 같아요. 에, 음, 그래서 음. 만약에 에, 위치가 0이면 어, 대상 자체가 없어지는 걸로, 어, 이 대상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 있느는 지금 있는 거예요. 그건 전제로 하고 있어요. 어, 물론, 이제, 그것이 또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것도 또, 어, 소주하고 있는 게 있는데, 예, 지금 이 단계에서는 대상 전자는 있다. 예, 지금 어디까지 전자 하나 있다는 건 이미 알고 있는 거를 치고, 그것의 상태가 어떠냐, 다시 말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발견, 그러니까, 이, 그, 이것도 또 양력하게 해서 잘못된 책들이, 그 잘못 전해주는 건데, 우리가 측정하면 있는 거고 측정하기 전에는 없는 거다 또 있다는 걸 말할 수 없다고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있는 건다 전제를 하고 있어요 다 전제를 하고 있고 측정하면 그 대상의 상태에 대해서 새로운 정보를 얻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상이 전부터 상태를 현재 상태를 알았다고 하 가정하면 그러면 이제 상태가 이렇게 되는데 이제 거기서 변별자에 의해서 관측이 되면 그 상태가 어떻게 변한다는 건 알게 되죠. 그걸 문제가 없는데, 처음에 대상의 상태가 얼마다 하는 것을 알수 있느냐. 있다는 건 아는데, 상태를 지금 현재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변별자를 갖다 댔어. 갖다 댔는데,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타나지 않았어. 그러면 적어도 이것에 대해서 이게 있긴 있는데, 여기에는 없다 하는 거는 돼요. 예, 네. 그 그러니까 나머지 어디에 있다는 얘긴 되지. 네. 네, 그 정도로 이제 그이 상태에 대해서 약간의 지식을 또 가지게 돼요. 그또몇 군데 했는데 또다안 나와. 그러면 아 여기에는 없고 나머지만 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 일차원의 경우에 예, 모든 걸다 막아놓고 구멍 하나만 딱 뚫는 고 나머지 전체에는 없다. 변별자 전부 스크린이 다 변별자예요. 여기는 다안 나와. 그러면은 요게 있다는 게 됐다 이제. 음, 음. 구멍을 다 갖다 줘요. 그는 확실한 거예요. 네. 네. 그러면 그때는 이상적으로 그 구멍을 아주 작게 한다 그러면 어디에 있다는 거가 나오고 상태가 직적이 되는 거예요. 또는 그방식도 그 되지만 에, 거기에 있다는 것이 감지해서 예스 하고 나왔어요. 그러면 상태가 결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네. 네. 딴 데는 다 없고 거기만 있는 상태로 되어버렸죠. 그럼 아는 거예요. 음. 그 상태. 양적학적으로 알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수레딘과 방정식에 의해서 그렇게 바뀌어요. 수레딘과 방정식에서 바뀌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은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있다 하는 거는 아, 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레딘과 방정식에서 이 위치가 이렇게 퍼졌다는 거라고 돼요 그리고 그것도 완벽하게 아는 거예요. 각 위치에 있을 확률이 얼마까지 다 계산을 할수 있을 만큼 아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거기서 또한 번, 벌며째 또한번 재면 그러면은 요것이어 거기서 노리펙트가 어, no 관측이 안 됐어.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중에 <웃음> 요 하나만 싹 빠지고 나머지가 보강이 되는 방식으로 아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아 어, 계속이 되는 거예요. 그 그림만 명백히 하면 하나도 해결이 어요 그럼 스님 이렇게 되면 초기 상태를 만들어 주 그, 그렇지, 만들어서 그렇지. 알게 되는 거죠? 그그렇지 그, 그렇지 그러니까 예, 뭐 아무것도 없는 초기 상태 처음부터 아, 안다 할 수는 없으니까 초기 상태 예를 들어서 어, 이렇게 있으면 구멍 하나를 통과하고 나머지 이게 입자를 보내요. 예, 보내면 예, 딴데 얻어 만든 것들은 다 제거되고 음. 이 통과하는 하나만 있는데 그 통과한 요놈은 상태를 정확히 아는 거지. 음. 그러면은 이쪽 초기 상태일 때는 어떻게 되고, 이쪽 초기 상태가 어떻게 되고, 이런게 막 결과를 얻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어, 또 다른 데서 면 그거도 다른 네. 상태지. 그러니까 초기 상태를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거그렇요그렇지그렇지 그래, 그렇지, 그러니까 처음에 어디다가 그걸 장치를 네네. 했느냐에 따라서 네. 어, 상태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상태를 안 되는 것과 상태를 설정하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음, 왜냐면 에, 우리가 알수 있는 그 장치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니까 그게그 그러니까 얘기는 상태를 설정하는 게 되는데 근데 다 이제 우리 마음대로 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거기다 설정을 했는데 지금 입자 하나만 간다고 가정해요 그, 그 입자가 여기 와서 부딪혀버렸어 그러면 어, 어, 어, 그 상태는 어, 그 후에는 없는 거지 그, 그, 그, 그 입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서술할 수가 없어요 부딪힌 입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딪히면, 그, 그거, 어, 그래서 이제 부딪힌 이후에, 그걸 따진다는 건 이제 복잡한 얘기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어, 취급하고 싶은 건 부딪히지 않고, 어, 진행하는 걸 알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단 이제, 그, 실제로는 그런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의 입자가 있고, 여기에 스크린, 구멍 하나 뚫으면, 99 99.9999%는 다 부딪히지. 이걸 통과할 가능성이 그렇게 작아. 그럼 실패하는 거야. 우리가 원하는 초기 상태를 가진 것을 만들어내는데 실패하는 거야. 그 수없이 해서 결국 아무데도 안 붙이는 것이 하나 나와야 비로소 어 그걸 하나 얻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측정도 되죠. 그니까 음. 그런 것을 측정했다는 거지만 그것이 안 맞는 거는 측정이 안니 나머지는 다 그냥 잃어버린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정 이하는 말을 그렇게 쓰는 거지. 네. 예, 왜냐면 그거 얻기 위해서는 그런 거를 여러 번 시도를 해서 그거 하나 찾아내는 거니까. 음. 어, 그 측정이면서 설정이 되는 거예요. 음. 예, 측정은 있는 그대로가 어떻게 되느냐. 네. 근데 거의 대부분의 측정은 어, 인, 우리가 원하는 그초기 상태에 실패하는 어, 그런 측정이 되고 그 내버린 측정이 되고. 그리고 다른 데서 아무데도 거기에 부딪히지 않는 거를 확인할 때 아, 이건 이렇게 갔다 이렇게 되니까. 그, 그러면 그러니까, <웃음> 어떤 입자를 추적을 할때 그게 이제 어, 사건 내지는 공사건을 일으켜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서술하면 그걸 역으로 해서 그게 그 사건 내지 공사건 일으키기 전도 서술이 되나요? 어... 그래서 지금 그 경우라면, 그, 아까 우리 집면 이게, 이 고시, 고시 안에 역을 통과했으니까, 어그 전에는 어 어디쯤에 있었을 것이다. 이제 그 얘기는, 어, 뭐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지. 그, 그러면 이제, 그, 그니까 이, 우리가 서술이, 어, 사건, 공사건을 일으킨 것을 데이터로 해서, 그, 그 전에, 그 상태가 다시 바뀌기 전, 것도 서술하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상태가 바뀐 것도 서술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어떤 사건을 일으키지 않았을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뭔가 서술이 되지는 않는 건가요? 어, 그그 전의 상태를 알았으면 음. 스크린에 거기다 되지 않았으면 어, 이후에는 어디 가서 어떻게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는 할 수가 있지. 스크린이 어. 없었다가는 없을 것이다. 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다. 그, 그 얘기는 각각 할 수가 있습니다. 양자역학을 이해하면서 저희 어려움이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것 같은데 음. 고전역학은 우리가 그 변화의 원리와 상태 규정 방식을 알면 <웃음> 뭐 공이 날아가고 음. 포탄이 날아가건 음. 뭐 지구가 음. 태양과 상호작용을 하건 어떤 대상이건 적용을 해서 그것이 미래 어떻게 되고 음. 그것이 과거가 어떻게 음. 되었다라는 음. 것들이 대상, 존재물이면 다 여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양자역학에서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전자나 입자들을 가정을 해서 그걸 할 때, 그, 어떤 전작은 다 추적해서 그걸 알수 있는가, 라는 방식으로 그 고전역학에 빗대어서 이해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렇게, 뭐랄까, 어 또한 그 일반적인 상황만 이해하고 각각의 전자들이 과거가 어땠고 미래가 어땠다면 이런 식으로는 안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되거든요. 아, 그냥 고전역학적인 그런 틀에 이게 맞는 건 아니지. 그렇죠. 확장을 하고 또는 그거 하고 지금 달라지. 어, 그거를 이제 인정을 해야지. 네, 근데 이제 그래도. 그래도, 어, 양자역학이 예측 가능한, 어, 그, 이론의 틀에 맞는 거는 미래 상태를 예측한, 상태를 예측할 수가 있고, 그리고 사, 상태를, 어, 뭐 예측한 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고, 어. 그리 이제, 이 과거를, 어, 거꾸로 어 예측한다는 거는, 어 특히 양재학학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어렵지. 왜냐면, 그, 측정에 그 따라서 그 달라져버렸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과거를 갖다가 되짚어낸다 하는 그러니까 데는 이제 어려움이 있어요. 예. 그런나어쩌든지그 미래에 대해서는 상태 그 함수, 그러니까 그변별자를 갖다 대기 전까지 상태는, 어, 상태로서는 완벽하게 소수를 되게 어, 그러니까 미래 상태를 예측하는 그구도는 그대로 살아 있는 거예요. 음. 그럼 선생님 상태함수 자체가 매 순간 달라지는 그렇죠, 그렇죠. 시간의 함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스크린에 구멍이 이렇게 음, 딱 나왔으면 그렇지, 그렇지. 그게 나오는 그 순간 또 다른 함수로 바뀌고 그, 벽에 부딪히는그 근데 벽. 그게 바뀌는 네. 것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네. 수레딩과 방정식의 해로서 바뀌는 거예요. 해로서. 음. 그러니까 그게 바뀌는 것이 제멋대로 어, 측정한 후에는 제멋대로 되버린다가 아니고 그런 건 아무것도 할 없는 거요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리셋 이런 건 아니라는 상태를 리셋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 상태가 슈레딩과 방정식에 맞는 시간의 함수면서 어, 정확한 시간의 함수로서 어 가는 거예요. 그럼 바뀐 그 해의 란해 함수를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생님해 <웃음> 시레딘과 함수 의 해라고 하셨잖아요. 시레과 함수 해가 해. 아니고 방정식의, 방정식의. 아니, 방정식의 응. 해가 응, 응, 응. 또 방정식이잖아요, 그그그그 그렇죠? 그러니까 방정식 자체가 해니까 아. 예측이 되는 거죠, 쌤. 그렇지, 그렇지. 아, 네. 예. 그냥 방정식하고 해를 그 구분해서 방정식은 네. 그 해가 만족할 조건을 네. 그걸 방정식. 시간에 따라서 그 네. 방정식들이 네. 어떻게 변해 나갈 것인가를 네. 규정하는 그그 어, 예, 그 관계식이 그 방정식이고, 네. 어 상태 함수는 아, 함수에 아, 방정식이 아니고 아, 예. 함수는 이미 시간의 함수도 정해져 있는 거야. 시간공 시간공간의 함수로 정해져 있는 거야 어, 네. 음... 해가 구멍을 네. 나왔을 때. 그 슈뢰딩거 방정식의 해인 파동 함수로를 가진다든지. 그거 구멍을 나오기 전에 그 하, 아, 함수하고 요걸 네, 네, 나온 네. 후에는 달라지네. 네, 네. 예, 왜냐하면 거기 그 이제 변별자를 여기 음. 예, 갖다 놨으니까 네, 네. 예, 달라지지만 그대로 달라진 만큼의 그것도 네. 아는 함수예요. 네, 아는, 함수. 어, 어, 어. 아는 네, 함수로 네.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그 어, 함수 자체는 어 말하자면 그 결정적으로 결정론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야 함수는 그래서 예측을, 어, 예측을 하는 거죠 근데단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를 예측하는 건 확률적이다 왜냐하면 그, 어, 거기서 그 함수가 그 위치에서 지금 그 변별자에서 yes, no 할 확률로만 결정이 되니까 일이냐 제로냐 아, 아, 아. 결정이 되는 아, 그거는 어, 확률적이지만 함수 자체가 확률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함수는 음. 결정론적으로 가요. 음. 어. 예. 그 약간 아, 좀그 음. 그 논점을 바꿔서 이쪽은요. 음. 그럼 양자역학적인 연구를 할때그 측정의 목적은 뭔가요? 근데 이제 어 사실은 양자역학에서 측정을 대사님 많이 하는 게아니야 거의 대부분 불가능해. 음. 오히려 가능한 상태를 우리가 알고 그리고 이 거시적인 대상일 경우에 그러니까 통계학학적인, 통계학적인, 통계학적인 그러 양자역학은 통계학에 그, 이, 들어가는 에, 저 미시 상태를 결정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 통계학적인 걸써 가지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상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통계학이 없었더라면 네. 양력학 별 쓸모가 없어. 그래서 내가 여기 그 이제 소를 잡긴 했는데 네. 길들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통계학은 길들이는 음, 그래야 그 다음에 탈수도 있고 우리가 양력학을 쓰는 거는 실제로 현실적으로 쓰는 거는. 맞아요. 통계학적인 방식을 통해서 결국 쓰는 거지. 하나하나 측정해 가지고 안아서 그걸 쓰는 경우는 그게 특히 특별한 경우가 되어서. 음. 그럼 이제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나 그 아주 그 응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 정보들을 얻기 위해서 이제 특히 이제 그 일부의 연구자들이 그런 것도 해내면 음. 그걸 가지고 뭐 물질마다의 어떤 기본 정보들을 추린 다음에 현실적으로는 이제 그 정보들을 가지고 뭐 통계학학적인 연구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그, 그 정보를 그그 이론을 받아서 양자역학 이론을 이제 그 거시적인 대상계에다 적용을 하면 거시적인 대상계에다 적용하면 거시적인 대상계의 양자역학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계산 해낼 수딱 내기도 쉽지 않지만 측정해서 뭘 안다는 경우 양측각적인 측정은 별의되가 없어요. 이게 실제로는 통계학적인 예측을 하고 통계학적인 검증을 하고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럼 음. 그러면 그 소위 그뭐 입자 가속기? 이런 데서 하는 일은 뭔가 그 양자역학 관련이아 아, 물론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특별한 건데, 그건 이제 입자 하나가 어디서 검증이 되느냐? 예, 그 고는 아주 특별한 그그니까 그 입자 가속기를 통해서 어그 검증하고 찾아내는 그 거는 우주에 있는 전체의 여러 가지 현상 중에. 쭉 그렇게 특별한 한두개 입자를 가지고 따지면, 어 <웃음> 아, 근데 이제 물론 그런 입자 에 특별한 성질을 있고 하니까 그거 우리가 알고 싶은 거긴 하지만, 어 그것이 이제 그 어, 우리 물약을 활용하는 어떤 거가 아니고, 실제로는 그 활용이라기보다는 몇 가지 그냥 그거 찾아내는 정도죠. 에 그리고 이제 그걸 알면은 뭐 방사선 어, 치료를 한다든가 뭐 이런 데쓸 수는 있지만. 어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은 이제 그 직접 어떤 것을 찾아내고 관측 하는 그런 거는 사실 일반적인 것은 아니고 대부분의 물질 이 통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성질 이걸 살피는 거 어는 게 말하면 자그 그러겠다가 응집 물질이라고 네, 네. 응집 물질의 여러 현상을 살피는 것은 거의 다 통계적인 걸 네, 바꿔서 쓰고 있는 거다. 네, 실제은 이제 많이 응용되는 건 이제 그런 쪽이니까 어, 확들어왔습니 알겠습니다. 조금 넘어가서. 그 다음 이제 변별체에 대한 질문들이 이제 한세개 정도가 있습니다. 간단히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첫번째 이제 변별체 인식에 대한 얘기인데요. 어 변별체와 만나지만 존재를 빌어서 어떤 존재물이 확정되어지는 아, 그거 아, 근그 말이 그 말이 이제 내가 볼때그 이해를 잘못한 건데 변별체를 만나야만 그 상태 그 상태가 그, 변별체에 해당하는 데에 있느냐, 없느냐를 그걸 확인하는 거지. 그것을 만나야만 그 대상에 있느냐, 없느냐를 확정하는 게아니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상은 다 있다고 전제를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음. 예, 그래서, 어, 그, 이제 그대상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확인하는 경우는 지금 특별한 경우야. 맞아, 어, 그, 어떤 새로운 입장을 발견했다고 이런 그건 특별한 경우고 우리는 전제라고 하는 거뭐 일단은 안다고 치고 그것의 상태를 어 아느냐 하는 것이 이 변별자의 역할이에요. 음. 어, 그래서 어그것에 감지가 돼야 이것이 있다 그 감지가 안 되면 있다는 거를 바랄 수 없다. 그렇게 흔히 말을 그 양적한 그제 대중 서적에 쓰는데 그건 좀 잘못된 어 그. 그래서 그건 아니고, 어, 단, 변별체가 있으면 이 대상의 상태를, 어, 뭐, 아, 아,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고, 미처 몰랐을 수도 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 몰랐을 때는, 어, 이것을, 어, 경고함에 따라서 이것이 그널 이베, 에, 그 이벤트를 줄 때는 부분적으로만 자꾸 아는 게다화돼요 아, 어디에 대한 없다는 거가 자꾸, 어, 없다는 거가 확인되고 있다는 영역이 조, 좋아집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상태의 개념을 조금씩 조금씩 좁혀달라서 알게되고 모르는 부분을 한 군데 딱 해서 예스 하고 어 나오면 이벤트가 되면 그러면 확실하게 그거 하나로서 이미 상태가 결정이 그때 부터 알려진 거죠. 그 이후에는 아는 상태로 계속 가면 는 그러니까 고것을 어 조금 그~ 이 혼동하고 있는데 예. 예, 그변별체가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 어떤 그~ 책에 보면은 어~ 이~ 양자역학은 어~ 잠정태고 어~ 이~ 이걸 측정을 해야만 시, 실제가 되고 이런 식으로 숙구 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어~ 아 그건 아 굉장히 그, 그~ 잘못된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건 아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변별체를 만나야만 또변별체가 어 확인이 된다. 그래서 변별체가 있다는 걸또 다른 변별체가 또 그걸 변별을 해야만 그 변별체가 있다. 또 이런 식으로 아마 질문을 여기 학생이 했던것 같은데 예, 예, 예. 에, 그것도 변별체는 우리 눈에 다 보이는 거야. 변별체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존재들이야. 음. 대상 자체는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고 특히 대상의 상태는 눈으로 직접 안 보이게 변별체를 통해서만 보이는데 변별체가 안 보이면 아무것도 안 보이지. 변별체부터 우리까지는 이거는 보통 의미의 전부 채널이요 변별체가 예스하면 yes 그 다음에 이거 예스라는 거 하고 내가 알고 있는 술등가 방전식의 어떤 값하고 사이는 <웃음> 이것을 통해서 내가 여러 가지 사고를 하고 해서 그걸 아는 거 거죠. 안다는 것까지는 여기서 예스 노드는 것과는 그 아직. 굉장히 그뭐 약한 작은 신호 정도인데 그 신호를 가지고 내가 이것을 그 신호를 확대시키고 뭘뭘 뭘 해서 변형시켜 가지고 어 사실은 그이 계기의 눈금으로 그뭐그 어 침으로 바꿔 놓고 음. 그럼 다또그 침을 가지고 내가 이 전체 과정은 정보 프로세스지 음. 동역학 프로세스가 아니야. 정보 프로세스는 동력학의 원리를 바탕으로 깔고 있대 그것을 통해서 이 정보가 여기가서 이것이 있다는 것을 정보 채널을 통해서 완전 통신 프로세스예요. 예, 예. 그러니까 나머지는 통신 프로세스지 그것이 양적학 프로세스예요. 그 통신을 가능하게 해 두는데 양적학이 이발이 하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변밀세까지가 이제, 그, 양적학적인 거고, 그다음부터는 그걸 통해서, 어, 우리가, 어, 여러 가지 산선하고 사고를 하고. 사고 자체도 우리가, 어, 일종의 물리적인 건데, 그 이게 사고도 양적학적으로 돼야 되느는게 아니냐. 그럼 사고, 사고의 또 양적학적인 상태는 뭐냐. 뭐, 이렇게 해서 다 연결해서, 그러니까 아무도알수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건, 어, 딱, 우린 사고를 할수 있다는 걸 전제하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양의적학적으로 사고가 가능하냐 하는 문제는 다른 또 문제지. 음. 그게 그러니까 우리의 그, 어, 뉴런 구조가 어떻게, 그 뉴런이 양의적학적으로 어떻게 돼서 어떻게 해서 사고를 일으킨다. 그건 또 그대로 또하 문제예요. 그래서 이, 이 단계에서는 변별체는 현실적으로 있는 거고, 변별체를 통해서만 우리의 사물을 어, 내다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사고를 내다볼 수 있고 사고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이 과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가 존재한다는 거. 근데 이제 이것도 그 다가 에, 어, 그 어, 양적학적인 대상인데 그 양적학적인 대상에서 그럼 내가 아는 것 그럼 어떻게 양적, 양적학적으로 설명하느냐 하고 얘기하라 그러면 아무 얘기도 못하는 거지. 근데 마치도 양적학은 모든 것을 어, 얘기해주는 보편이론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양적학적으로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네. 일으켜요. 측정 문제라는 게 그거죠. 음. 측정 문제는 바로 거기 변별체 플러스 정보 채널을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고 그 전하고의 그 관계를 맺는데 측정 이후에 이것도 양적학이다. 어? 측정 장치의 또 상태, 양적학적인 상태. 그 다음에 그걸 보는 또 장치에 또 상상을 했이 생각 때문에, 진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양적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어수선하게 되어 있는데, 그건 내 생각하고는 에, 달라요. 예, 그거는 딱 변별체까지, 변별체부터는 아무, 우리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그 정보 채널, 예, 그거 이상 더 거기다 연결시킬 필요가 없다. 그것도 문제 삼고 싶으면 어떤 것이 이래야 변별체가 되느냐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또 생각합니다. 그 지난번에 그 저희 대담에서도 변별체 자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고 <웃음> 먼지 정도의 규모는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변별체 자격은 어떤 규모? 뭐 이렇게 일단은, 뭐 어, 일단은 말하자면 우리가 일상적인 방식으로 뭐, 일상적인 게 아니고, 물론, 뭐, 어, 거기에 뭐, 정교한 망교 대로, 어쩌 현미경 대로, 어쩌든 안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예, 예스노를 확인할 수 있는 것 이상. 약간, 예, 그, 그 예스노가 확인될 수 있는. 예.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우리 경우고, 이 대상 입자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 내가 여기다 변별제로 이걸 했는지, 아니면 이거 비슷한 게 여기 자연에, 뭔지 속에 떠들어 다니는 건지를 이 대상이 알고 어 여기 관계하는 건 아닙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어 이것이 어떤 그 변별 역할을 하는 것이 뭐다 하는 거는 더 폭이 넓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제 그 말하자면 예, 활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뭐 알고 위해서 갖다 놓은거가 아, 예, 예. 활용하는 건데 예, 근데 이 대상 입장에서는 그 구분이 안 된다. 네. 예, 그래서 그렇죠. 어, 맞아요. 어 우리로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대상으로서는 벌써 여기서 별별체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미 상태가 달라질 수는 있지. 네. 예, 그러니까 거기에 먼지가 끼인다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이게 자꾸 달라지는 건데 예, 우리는 내가 갖다 놓은거 여기 안 걸린다고 해서 안 어, 입었시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무지 이거 외에는 다 진공으로 만들어 놔야 돼. 예, 그게 이제 까다로운 거지. 음. 별별체에 해당하는 건다 빼고. 어 우리가 원하는 결과치만 딱 나게 나야 측정이 되는 것이 음. 예, 여기다가 이거 비슷한 거 부식력을 잡등 집어넣으면 이거는 그거하고도 자기라고 이거도 자기라고이기 때문에 예, 우리는 이거의 상태 변화를 그래 가지고 알게 오려고요. 저는 그이 봐. 우리가 거기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느냐 없냐 무관하게 사건을 일으킬 수 있는 건다 그치 치다라고생각치 그치 그쎄그사 그치 데사건치 그치 그사건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는치그런 성격의 건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지치그 것도 우그가그지에 어, 부딪혀 가지고 어떤 변그가 일어나면 그걸그다가 우리가 그그제그로 그치 그치 그그것그 사건이 일어그지 그치 그치 알 수가 있어야 되지만, 근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지. 음. 프리티칼하게 어려운 거, 문제고, 그리고 프리티칼하게 가능한 거는 우리가 이미적으로 딱 만들어 놓은 거. 그건 우리가 믿기 어, 쉬우니까, 네, 그렇게 된 거. 어, 그러니까 이제 그것과 이것만 있고, 그 중간에, 음. 그, 어, 이거, 어, 우리한테는 이 변별 역할은 못 하지만 이거에 전에서는 이거하고 비슷한 어, 어, 어떤 그뭐 어, 방해를 주는 것이 있다 그럴 때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어 맞아요 우리가 별도로 이거 치고 해야 돼요. 근 그걸 제거하든가 아니면 그거 이등 감안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걸 갖다가 환경을 낮추든가 뭐 이런 거죠. 그다음 그 질문도 변별체 자격과 관련된 건데 음, 음. 이 질문을 어떻게 물어보냐면 어떤 대상이 있을 때. 음, 음. 그 대상의 음. 부분이 또그 대상의 변별체 노릇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걸. 그건 아니죠그바이데피니션 어, 어, 변별체는 그것 대상 이외의 다른 어떤 것하고 음. 관계를. 그러면 이제 그 여기 이제 두 가지가 막 혼재돼 있는데 양자역학적으로 우리가 서술할 수 있는 대상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기본 입자 수준의 것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원칙적으로 이런 것도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아주 기본 입자들 수없이 많은 것들로 되어 있는 것인데 근데 원칙적으로는 어, 그거의 관계를 짓지 않죠. 원칙적으로는 되는데 에, 근데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워요.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원칙적으로는 어, 훨씬 더 크고 아, 돌멩이도, 어, 양이 잘, 어, 대석이 되죠. 예, 예, 예, 예. 그, 네. 되는데, 그러면 돌멩이 그 변밀자는 뭐냐? 실제로 우리가 전혀, 어, 빛이 없다고 하네요. 예, 이제 빛이라는 것도 일종의 변밀자의 중요한 그, 어, 그, 매개 역할을 하는 건데. 없다고 그러면 그것이 어디서 어떻게 다른가, 우리가 알 바보죠. 그거 결국 돌멩이도 변별자 통해서 우리가 하는 돌멩이 자체만 따로 놓으면, 에, 에, 그러면 그것의 움직임은 알수없미거 돌멩이하고 다른 거 아무것도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아, 돌멩이의 움직임. 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돌멩이도 그 상태를 아, 안다거나 어, 확인하는 거는 변별자 통해서 알거양자카만 있는 게아니요 그런데 사실은 직접 눈에 흔히 보인다거예요 돌멩이는. 그건 이미 변별자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가 이미 벌써 작용해서 우리한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빛만 없어도 안 되죠.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손을 이렇게 내밀면 손에 닿죠. 그러면 그때 손이 변별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더듬, 더듬을 경우에. 그러니까 더듬기라는 해야지. 빛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리 큰돌이라 하더라도 더듬이도 없고 빛도 없으면 그거의 상태는 변화? 측정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건 독력학의 종류의 관계가 없이 어떤 거든지 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일단은 변별체를 통해서 그 후에 정보 채널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제 돌맹이가 양적학적 서술 대상일 때는 음, 음. 거기도 공리사가 똑같이 그, 적용된다고요. 그, 그, 그, 그, 그. 저는 그 변별체가 이 양자역학적으로 상태가 변한 게 아니라 고전역학적인 서술이 가능하면 변별체라고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선생님 돌멩이의 빛이 그런 거라면 또 그렇게도 말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고전역학이 되고 하는 것을 따로 어 네. 고전역학의 대상이라고 하는 이제 그 니스보하는 어, 별개의 어, 걸로 이렇게 해서 고전역학을 바탕으로 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난 네. 고전역학의 말안 해요 어. 고전역학도 다 똑같은 음. 어, 변별체를 통해서 어, 확인이 되는 음. 어, 그 원리에는 맞는 거야. 음. 단, 그, 이제, 그걸 어, 취급하고 있는 상태를, 이제, 그, 음. 어, 그 예, 상태, 변의 법칙을 달리려고 하는데, 음. 그것도 또 여기도 아 있지만은, 어, 이게, 그, 이저 기대치를 중심으로 어, 해석하면, 음. 어, 고전적학이 거기서부터 양적학에서또 다시 음. 도출되니까, 어, 그러니까 어, 어, 굳이 양자역학은 미시 입자에만 된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음. 뭐 현실적으로는 이제 그 외에 그것을 양자역학적으로 지급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어렵지만 월, 원론적으로 그것을 어, 그 제외시킬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예. 시간이 없는데 좀 궁금해가지고 <웃음> 음. 돌멩이가 이렇게 날아오는데 손을 이렇게 딱 막으면 음. 음. 돌멩이 상태가 너무 확 바뀌잖아요, 생 그러니까, 우리가 이중슬리 실험할 때처럼 그런 게안 되지. 아니 아니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 내가 그 거미줄 어, 그 얘를 어, 거미줄이요? 어, 어, 어, 어. 아. 거미줄을 걸려서 거미줄 을 어, 움직이는 내가 감지할 수 있게 거미줄 뚫고 지나가도 거의 안 변하잖아. 어, 그러면은 이게 상태의 변화가 없이 상태만 확인하는. 근데 거미줄이 이로적으로 굉장히 약해도 우리 거. 지금 할 수만 있으면 되니까. 네. 그래서 아주 약한, 약한수록 네. 좋지. 우리 정보만 얻는, 얻는 거기 때문에 네. 거기다가 그 변화를 최소한 도로 주면 좋아요. 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에, 그래서 이제 상체를 거의 그건드리 값을 건드리지 않고 어 이제 가죠. 고조적한 그런데 양자학의 경우에는 그 경우도 네. 그 경우도 일단 아무리 작은 거미줄을 거졌지만 일단 거기에 어떤 어, 변화의 흔적이 나타날 수만 있으면 음. 그러면 그 대상은 바로 거기 있었다는 게 되고 음. 그리고 그검미줄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안 왔어 음. 그러면 거기에 없었다는 것이 또 되는 거지 음. 어, 그, 그, 그건 그, 그, 그, 그 경우도 마찬가지 그데 빛이라는 것도 돌멩이가 날아갈 때 빛이, 태양빛이 있어서 이게 눈에 보이게 하는데 아무 얘한테 영향을 안줄것 같지만 이게 온도를 높이잖아요. 그렇 해성 같은 경우도 빛을 타면 야, 약간의, 엄청나게. 그런, 그런. 약간의 작지만, 작지만, 어, 약간의 그. 근데 이제 우리가 측정을 할 목적으로 쓸 경우에는 네. 그것이 작으면 작을 수록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그 변별체에 미치는 예스노만 결정하면 예스노의 지장이 없는 한 그것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것의 상태는 변화를 적게 미치고 갈 수가 있죠 특히 노을 정에는별 문제가 없어 널백대는 문제가 없는데 음. 에, 그 리얼 이벤트일 경우에는 그것이 이게 크게 거기에 뭐가 여기 올 경우에 그것만큼 이 상태가 달라져요. 근데 우리는 이상적으로 고기를 지나가면 이게 여기 지나갔다는 걸확률 일로 확실하게 알고 싶은데, 그러려면 고기에 나타나는 변별량은 미니멈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고 지나갔지만 음, 여기는안 받고 지나가고. 그렇게 거. 해야 변별체를 할수있다그그 그, 그, 그렇지, 그렇지. 그 변별체의 거는 가능한 한 최소한도의 음. 에너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0이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0이 아닌 최소한도의 걸 가지고 정보만, 정보만 딱 하나 오면 돼요. 그러면은, 그러면 이 그거에 의해서 이것이 영향을 적게 받을 수록 좋지. 근데 이 질문한 학생도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자꾸 변별체를 일반 명사, 보통 명사로 자꾸 적용해서 막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이렇게 자꾸 상상하게 저도 모르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측정 그러니까, 도구로 활용하고자 하는 변별체 그러니까, 국한된 말이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위치, 지 어, 위치를 알고 싶으면 네. 그 위치에다가 어, 거기에 그 대상이 있기만 하면 틀림없이 네. 뭐가 흔적이 나오고 네. 없으면 흔적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런 이중슬릿 실험 같은 그런 경우에 놓는 그런 음, 것을 음. 변별체라고 이제 하신 거지. 음, 음. 그러니까 우리는 뭐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별체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아, 말씀이죠. 아니, 아니, 그 그건 이제 그 용도에 따라서 다른데. 네. 아,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스크린에 구멍 하나 있으면 스크린의 네. 나머지 부분도 다 변별체야. 예 아. 모든데 변별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 어, 거기에 가서 어, 맞으면 그거 이제 대상이 예, 뭐, 만경이 되 흡수되죠. 예. 예, 그리고 뭐 흡수되건 안되건 간에, 예. 에, 거기에다가 우리가, 어, 거기에 맞았냐 안 맞았냐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을 예. 열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어, 적어도,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멍 하나를 통해서 지나간 그 상태를 얻기 위해서는 예. 뭘 해야 되냐면, 나머지 여기에 안 맞았다는 게 확인될 수가 있어야 뭘 예. 돼요. 안 맞았다는 게. 예. 그래야만 진행하는 거지. 입자 하나 왔는가 틀림없고, 다른 데 아무 데서도 아, 변별이 안 됐다. 오케이. 그러면 요, 요, 갔다. 앞에 이렇게 따로 놓는 변별체는 좀 특별한, 우리가 뭔가 확인하기 그, 그, 위한. 그, 별그런 변별체라고. 그, 그런데 그, 이제, 그,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요 하나만 났다, 이거야. 네. 어, 단데는 그, 다 아무것도 안 놓고, 네. 변별체 하나만 놨는데 이게 지금 지나갔어요. 네. 그러면 네. 대부분 딴 데로 지나갈 거아니에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역할을 거의 못 하는데, 네. 단할수 있는 거는, 네. 여기에 안지행갔다는 거, 요거 하나 할수 있는 거예요. 네, 알수 있는 거. 어, 그러면은, 0.00001% 왜냐면, 하 그전에는 여기에 지나갔는지안지행갔는지 조차도 몰랐는데, 아, 없었으면, 네, 네. 여기 있음으로써 여기에 안지행갔다는 거는 알 수가 있지 음. 그러면은, 어, 이거에 대한 우리 정보는 약간 증가한 거예요. 왜냐면, 요거 하나 빼놓고 나머지 어디에 있다. 그 음. 어, 그, 이게 크면, 그러면 꽤 넓은데 이 영역은 이 안진해갔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걸 극단으로 하면은 아무데도 안진해갔다는 게 되는데 그러면 그건 무의미하니까 네. 아주 작은 틈 하나 남겨놓고 다를 변별체로 해버리면 네. 그러면은 이제 어, 여기 다 안진해갔다는 걸 확인함으로써 요리 같다는 거가 알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상태에 대해서 높은 정보라고 생 있는 니다 이론상으로는 완벽한, 여기 분명히 이 위치에 갔다 하는 상태가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역할이냐면, 나머지 모든 것이 다 변멸체야. 구분하는, 남기는 모든 것이. 그래서 거기서 전부가 다널 이펙트, 널 이벤트가 나타났다는 걸 확인하면, 비로소 요거 하나가 알겠습니다 이 예, 그런 식으로 어, 상태를 이제 직접 이 예, 그런 건만을 만들려면 엄청난 장치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제 뭐 상태 상태 뭐 네, 설정이라든가 이런 말을 하게 되 네. 예. 그, 그 다음 질문은 이제 앞에 선생 뭐 하신 말씀인 것 같은데 어, 제가 지금 요지가 전생하는데 그 여기 어, 잠깐 읽어보세다 상태 함수를 컵에 적용했듯이 현재 세계가 아닌 거시 세계에 적용하면, 인간도 전자와 마찬가지로 관찰 전에는, 이건 좀 말이 좀 틀렸습니다만, 0이었다가 관찰 순간에 1이 되는 변별차에 의해서 위치를 차지한다고 볼수 있을까요? 이렇게 오, 오해가 되죠. 그, 그, 그, 그 아니, 이게, 사람의 이제, 그, 위치에 대한 상태, 그, 상태에서 사람의 위치에 대한 걸 알기 위해서는, 어 내가 이 위치에 지금 변비체를 놔서 이 위치에서 어, 변비가 안 됐다 그러면 난이 위치에 없는 거고 여기에 변비가 됐으면 내가 여기 있는 거고 음. 그 그게 그러니까 어, 우리가 사람이 어디 있냐를 알기 위해서 어, 우리가 모든 데서 다 변비체 놓으면 금방 알수 있지만 예, 사실은 하나 놓으면은 하, 부분적으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 지금 이 자리에 뱀벌새 하나 나는데 여기 안 걸려서 난 여기에 틀역이 없는 거고 여기 걸려서 틀역이 여 있는 거고. 음. 그뭐 사람이라고 해서 다른 이하거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이건 조금 그그 그 세부적인 질문인데 224 쪽에 음. 이제 정지 질량 m 제로가 속도에 무관한 양으로. 공간 변수 x의 함수다 뭐 이런 아, 말씀 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아 그거는 아마 내 책에밖에 안 나온 얘기. 닥쳐, 이쪽 한 번. 그그그 그거는 대부분의 물리학자들도 아마 에, 의아하게 생각할 건데 어,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때의 m 제로라고 하는 것은 아 어, 그. 이 입자가 입자의 질량이 위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건데,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쉽다. 포텐셜 에너지, 그러니까 이제 그 주변과의 상호작용 때문에 결국은 그, 그러니까 슈레인, 제가, 그 대상의 특성 속에 뭐가 들어가냐면, 뭐하고 상호, 어떤 상호작용을 받느냐, 어떤 힘을 받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예, 그 그것은... 힘을 안 받으면 그냥 에, 지, 지, 에, 정지질량이 0인 물체 하나로 간단하지 힘을 받을 경우에 에, 여전히 정지질량은 0이고 거기에 힘이라는 것이 부과해 있다고 보는 관점도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힘에 해당한 내용을 이 정지질량의 값이 달라지는 걸로 봐도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는 후자의 입장을 지금 어, 친구야. 그러면, 정지 질량만 알면, 어떤 힘을 받고 있는 네. 어, 대상이냐 하는 것까지도 그질량 속에 다 포함된 걸로 보자는 거지. 네, 그렇게 되면, 어, 그, 박정식이 간단하게 정지 질량 하나 집어넣고, 간단히, 그러니까 힘 파트를 정지 질량의 네. 공간적인 변화로 네. 집어넣으면 돼. 네. <웃음> 어, 어, 그, 그런, 그런 입장을 취했어. 어. 음...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지 질량은 어디에 있나 같은데, 위치에 따라서 힘을 받는 예. 어, 포텐셜 에너지를 다시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 정지질량을 포텐셜 에너지로 그냥 이렇게 바꿔주고 그러니까 그 자체는 어, 위치에 무관한도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 하고 써줘도 되고 어, 그 말을 합쳐 가지고 어, 힘을 받을 경우에는 힘을 받는다는 말을 빼고 대신 정지질량이 위치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 후자의 경우를 취하면 이 방역식이라든가 이 개념은 깔끔해지는 거죠 다 정제 질량이 어떤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는 정도가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특성 원래 그 특성이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예, 예. 특성은 질량하고 상호작용인데 그 굳이 둘로 가리지말라그해 질량 자체가 특성을 다 포함하고 있다 그것도 간단할 거 아니야 단, 질량은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근데 각주에 써 놓으신 그게 그 응. 말씀이신 거네요. 근데 관계 암썼나? 예를 들어 핵자, 양성자, 중성자들이 뭉쳐 원자핵을 만들 경우 이들의 정지 질량은 줄어들고 이들이 흩어져 멀리 떨어지면 정지 질량은 다시 늘어난다. 즉 정지 질량은 서로 간의 위치의 함수이다. 글쎄요. 그 실제로 이제 그렇게 쓰이기도 한다고. 그러니까 그걸 더 일반화해서 어, 더 일반화해서. 그, 실제로, 외냐하면그 단일 입자의 성이다 이게 상호작용은 두 입자의, 어, 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나머지는 고정돼 있고, 그리고 이거 하나만, 그, 그러니까 우리 지구상에서, 어, 그, 운동할 때, 지구상에서는 지구는 거의 고정이 돼 있고, 어, 우리 하나만 힘을 받는 걸로 보고 있잖아. 예, 이거 움직일 때 지구의 운동을 같이, 보,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예, 예. 어. 그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이 받고 있는 중력을, 이 질량 속에 다라 집어넣다. 정지 질량 속에다 집어넣는 그래서 그것이 에, 위치에 따라서 어그이 질량이 어떻게 달라진다. 정지 질량이. 그렇게도 같은 방식으로 할수가 있어. 음. 그 식으로 하면 그러면 재상의 특성이라고 하는 거는 정지 질량 하나 특징을 하고 돼. 선생님 말씀, 핵자 말고도 다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아, 아, 아, 근데 거죠. 근데 이제, 단, 그, 이, 밖에, 이 밖에 그 대상이, 내가, 나는 그에 의해서 힘을 받지만, 그거는 나한테 힘을 받지 않는 경우. 음. 그런 경우는, 이거 하나의 변수만 가지고 설명이 되는 경우. 이러 그러니까 이제 용수철 벽에 가고 할 때도 왔어요. 용수철에 저쪽하고 이것에 운동을 같이 해야 되는데 에, 이것은 고정이 돼 있고 이거 하나만 가져가죠. 그럼 이때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을 이것의 정지 질량의 변화로 보고 힘이 없는 거라고 그래요. 그 양자학학 부분으로 들어오면서 음. 선생님이 이렇게 대상의 특성 규정에 대해 음, 음. 특별히 언급을 안 하셨는데 안 했는데 예. 가장 간결하게 하면 단일 입자일 경우에는 정지질량의 위치 의 함수로 정지질량을알수 있다. 이렇게 그런 거지. 이게 그 그걸 쪼금 그 내가 여기다 썼기 때문에 어디서 구조를 할 거라고 사진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서, 음, 어 그거 한한줄 안에 어마어마한 어, 얘기 그렇지. vx를 올라가지고. 어, 어, 그, 그때도 그, 지금도 그, 그, 내가 어, 내가 이그 그, 그 서술하면서 사실 태, 대상의 특성이라고 하는 거를 어뭐 하밀톤이 아니다뭐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뭐이 고전역학에서도 사실은 그거하고 외부에서 받는 힘을 합쳐서 특성 근데 외부에서 받는 힘을 왜 이게 특성이냐 뭐 이런 또 느낌도 갈 가능성이 있어요 음. 그래서 결국은 이것의 정지 질량이 공간에 따라서 변한다 그리고 외부는 아무것도 없다 음. 단지 예, 이거의 특성은 이거 정지 질량이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진다 하는 것 속에 다 포함시킬 수가 있다 그렇게 한 관계죠 그 아무 지장이 없어 그렇게 해도 음. 그 단단한 거지. 그러니까 사실 그 얘기를 접하려면 그거만 가지고 너무나 써야 되는데. 그러게요. 어, 근데, 근데 그걸 안 하거든요. 음. 그래서 사실 이게 당연히 의무들만 한데 그거에 대해서는 가정들만 뭐, 그 설명을 하지.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책을 쓰면서 기존의 인정이 다된거만에다가쓴 생각으로서 내가 생각해서 옳다는 걸 그냥 쓴 거거든요. 지금 그구조구조 이렇게 그 논문 나와야 될 얘기들이 여기 스저럭하네요 아이구야, 알겠습니다.